초췌 맞아. 응. 응? 응. 다 맞췄어, 멘 아빠 잘 왔나? 응. 오늘은 간식. 아, 네. 기기하지 네. 네. 말. 하나는 이거지. 아, 이것 도가인데 도너츠 거. 슬라이라이드 슬라이드, 다시. 이드슬 다시. 드 슬라이드, 이드이드슬라맛있겠라이드 슬라이드, 슬라이드, 슬라 소고기껌 이까슬라이이라이이 소고기껌 맛있겠지? 맛있 냄새만 야 으아. 기다려 기다려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야얘 콧소리 콧소리 <웃음> 막, 막 물어 뜯 이거 이거 봐라 이거 봐. 뭐? 뭐? 중지 물었어. 물었어. 중지 물었어. 중지빈. 에지, 애지. 에지도, 에지도. 와. 보자. 에지는 땅구에 관심을 또 가졌어. 중지토. 자. 이거지. 이거지. 이거지. 이거지. 우유과 우유과 자. 신진 도넛츠가 더 좋은가 봐. 중지야. 자, 어느 거? 뭐가 맛있나? 자, 에지도 아직 기억죠 에지도 둘 중에 먹고 싶은 걸로. 여기서 도넛 쓰냐? 나도 먹고 싶다 그렇지. 어. 진짜 도넛스 같아 이거봐 우와 육포 껍데기 육포인가? 와... 음. 왜 이렇게 좋아해? 되게 이빨 봐 둥지 이빨 맛있나 보다 중지야 맛있어? 둥지야 쳐다보지도 않네 자 중자 앉아봐 앉아 앉아 손자 애지 애지도 일로애지들 일로와 자 애지야 일로와 애지 앉아 애지 앉아 애지 이자 여기, 얘자 앉아, 애지 앉아, 안 돼, 얘자 앉아, 얘자 앉아, 손. 오안 까먹었네. 중지 앉아, 앉아. 중지 손. 오안까먹었어 정말 렸어 <웃음> 제일 좋아하는 거같아 이거 아이고, 맛있어, 중지야. 아 이거 이거 맛있어, 아 이거 맛있어. 껍데기 뜯었어. 에저 맛있어? 응? 맛있어? 야쟤 먹방 <웃음> <웃음>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소리냐면서 먹어 진짜 맛있나 보다 이거 응. 뭐 이렇게 잘 먹는데 처음 먹다 내려와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여기 좀 봐. 아, 이 중지나. 중지야. 너 여기 봐봐. 소파 봐봐 이거. 바다에서 먹어. 안돼 안돼 안돼. 아 <웃음>